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, 좋아요, 알람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이번엔 뭘로 해볼까? 어... 축구말고 어, 솔직히 이건 좀 너무 야한거 아니냐? 아씨 어, 뭐야 이건 어, 귀신은 안되고 음식 음식은 안돼 이 시간대 하면 배고파서 여자 아이돌이 당연 저것도 괜찮은 여자 아이돌도 음. 여러분들은 참뭘 했으면 좋겠어요. 일단은 음식은 안 돼, 음식도 안 되고... 아, 눈길이 근데 왜 이렇게 계속... 아, <웃음> 눈길이 계속 왜 이렇게 어, 시선이 다 저쪽으로 가냐 미치겠네 안돼 안돼 정신차려야돼 이거는 어, 자동차 이상형 월드으로딱 하기 좋은게 부가띠시론 페라리 뭐 이런걸로 제일 앞에 있으니까 인기순으로 요걸로 해봅시다 차는 솔직히 남자들이라면 다 로망 아니야, 진짜. 64강까지는 너무 기니까 32강 딱 할게요. 진짜 차가, 뭐야. 제규어랑 푸조랑, 나이 차들은 모르겠다. 뭐야, 제규어 F페이스랑 푸조 500, 5008. 뭐냐? 일단 뭐 이차들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냥 좀 멋진걸로 가면 포조로 가 일단 외관이 멋있네 나는 일단 외관중이기 때문에 와 롤스로이스 팬텀데 기아 스3 하면은 당연히 롤스로이스 팬텀 아니야 이거는 너무 당연한데 제니시스 G80 볼보 S60 할 바에는 제니시스가 더 비싸지 야 너무 당연한게 나온다 기아 니로 bmw 6시리즈 그란투리스모 모르겠다 그냥 가봤었을때 기아가 근데 기아보다는 bmw가 좀 낫지 야 부가티 시론이지 당연한거 아니야 부가티 차가 얼마나 좋은데 신짜 근데 부가티가 겁나 예쁘긴 해뭐 싸서 그렇지 나는 현대 아반떼 와 근데 부가티 겁나 예쁘다 쉐보레 스파크 아 쉐보레 스파크 차참 좋은 차죠 진짜 아 근데 쉐보레 보다 나는 별로 파크 참 좋아 차가 파나메리대 포드 머스탱. 솔직히 파나메리 같은 뭔가 나는 포르쉐 쪽은 약간 눈이 좀 이쪽 땡그란 이런 것보다 난 차리 좀 이렇게 뭔가 아이언맨처럼 딱 멋진 이런 게좋더 음. 그래서 포드 머스탱. 아 토요타 캠리 뭐 BMW. 솔직히 토요타가 일본 차 아니야. 그렇죠 눈이 좀번블리가 없대. 그래서 내가 카마로가 진짜 로망카요 토요타 캠리 BMW인데 아.. 일본차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.. 이 차가 좀더 멋있어 보이네 현대 투싼 현대 투싼 어. 벤츠 C클래스 푸조 3008 벤츠가 좀더 좋지 않을까? 마세라티지. 아 이건 당연히 마세라티지. 폭스파겐보다는 현대 코너가좀 좋은 걸로 알고 있어. 와나 이런 이런 거라면 나 솔직히 아우디 인뻐 아우디다. 유노삼성과 기아레인데 유노삼성이 좀더 좋지 않을까? 아 근데 왜 람보 안나와? 제네시스 왜 람보 안나와? 아 람보르기니가 안나오네 재미없네 아 이건 다행히 제네시스 나 람보 나올줄 알았는데 솔직히 제네시스지 마세라티. 아 진짜 람보 보고 싶었는데 부가티 아까 나왔으니까. 람보랑 페라리. 아, 이 너무 당연하잖아. 솔직히 얘기하면. 진 너무 당연한 거만 딱 나왔는데 아 재미없네. 머스탱이 좀더 맛있다. 와 부가티 시로는 미쳤다. 아 진짜 차 겁나 예쁘다. 와, 부가티지. 나 벌써 1위가 무슨 차인지 알것 같은데. 어쩌지? 이건 왜 전혀 긴장감이 없냐? 마세라티가 겁나게 예쁘긴 하지 괜찮지? 아우디도 좋은데 아우디보다는. 지금 이게 32강이에요. 아 이건 당연히 롤스로이스지. 좀 재미없다, 이거는. 전혀 긴장감이 없다. 마세라티랑 롤스로이스 하면은, 이거 둘 중에 뭐가 더 비싸요? 비싼 게없는 거야? 롤스로이스 팬텀이 더 비싸요? 마세라티가 더 비싸요? 팬텀 가격이 6억 3천만 원이거든요? 2억 정도 하니까 차라리 롤스로이스를 팔아버리면 돼. 좋잖아. 그러면 롤스로이스를 팔아버리면 되지. 와. 부가티 실온좀 보자. 240유로. 3 1억 7,512만 8천원. 와, 부가티 실온이다 개 미쳤다, 와. 와, 개 미쳤다, 부가티 시론, 와. 이런 차왜 사누? 와. 나왜 소리가 안 들리지? 와. 이분이 그 부가티 사장 아니야? 그랬던 것 같은데. 와. 우와, 단숨이 200km 넘었다. 우와, 우와, 와개 빠르다. 우와, 날개 쫙 펴지면서 겁나 빠르게 딱 멈춘다 와 방금 봤어요? 아니 방금 본 사람 여기까지 겁나 빨리 갔잖아 겁나 빠르게 갔는데 나중에 갑자기 뒤에 날개가 딱 잡히면서 싹 갑자기 멈췄어 갔다가 뒤에 싹 날개 와 겁나 빠르게 멈춘다 우와 와 개미쳤다 우와